지금 우리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경양을 어... 비롯한 와국 북방비에 이르는 곳마다에 모셔진 위대한 대원스님들의 동상을 미사일로 정밀 타격하겠다고 개소리를 지친 이 미지와 남선 대약당들 우리가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단숨에 달려나가서 일놈들의 영지를 뚫어놓고 싶은 심정니다 정말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이런 깡패 같은 놈의 새끼들을 우리가 어찌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놈들이 아직 수령결사왕이 종신으로 무장되고 청포탄영사도로 준비된 우리들의 힘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경야하는 김정은호 스님께서 일단 명령만 내리신다면 이자들에게 억수의 불행을 안기고 경야하는 김정은호 스님을 적통의 광장에 멋있 용농의 구식각을 앞당겨 올 것입니다. 우리 청년도 매일클들은 경야하는최고사령관님께서 일단 명령만 내리신다면 자선 청년의 명예를 걸고 속총을송전의 소극 상대하서저남력당을 단숨에 깔맞겠습니다. 지금 미제한 남조선 계리 악당들은 우리의 최고존엄을 못어가고 있습니다. 민족적 자존심도 없이 미제 놈들에게 붙어사는 계리 깡패들의 이추한 행동은 민족의 징벌을 받아야 할 망고 대육적죄입니다. 괴물이되기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실형결사이으로안장약된 우리 500만 청년 조리들은 경이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명령만 내신다면 원수의 서굴로 달려가 원수들 씨도 없이 죽당체보이는 천만개의 청복탄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과 품수한 태양궁전을 목숨 맞춰 사수하며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격려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천겹, 만겹의 속세가 되어 결사옹이할 것입니다.